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7대제 장비가 싹다 정리되는 그런 마법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형 영상 보면서 여러 대 캐보고 있어요. 혹시 그 장비 정리 영상 한번 올려 줄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어쩌면 우리 좀 고인 물들은 뭐 장비가 너무 당연해 가지고 생각을 안할수 있는데 장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영웅별 추천 장비 총정리입니다. 어, 먼저 장비의 세트의 종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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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탱커가 많이 입습니다 근데 비주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생철이 훨씬 좋아요 그다음 회회라는 회 세트도 있었죠 이건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뭐 요즘 좀잘안 쓰거든요 회심 2세트를 세 파츠 다 입은 거야 그러면 치명 피해 60% 올라갑니다 PVE에서 극딜 뽑을 때막 옛날에 막 쓰고 했어요 심심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명 제왕을 90% 챙기는 건데 심한 2세트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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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투급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생철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인연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생철이에요. 인연 들어갈 때는 투급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생철로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에스카노로 가볼게요. 저는 에스카노런 경우 같은, 같은 경우 맹철을 주로 씁니다. 근데 맹회도 좋아요. 그리고 생철도 좋아요. 원래 디리스이시기 때문에 생철 해가지고 투급을 높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 들어갈 때는 당연히 생철이고 자 다음 갑니다. 킹 중요하죠. 각킹입니다. 그, 딜러입니다. 그래서, 맹회를 가장 저는 추천드리고, 어 맹철도 괜찮겠죠? 딜러긴 하니까. 맷집도 어좀 생기려면 맹철. 그다 생철도 하나 가게 해놨습니다. 생철은 인연용으로 쓸 때, 나태킹 같은 애들이 생철 끼고 인연으로 주로 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개다 하죠? 얘들은 워낙 중요한 용들이라 그래요. 자, 고선은 주로 뭐합니까? 생철. 요거 하나로 넘어갑시다 고선는 주로 어, 지가 앞으로 나와서 싸우든 인연으로 들어가든 생철하면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이앤 뭡니까? 생철 인연으로 들어가든 페이헨이 앞으로 나와서 싸우든 반 뭡니까? 반뭐 연반도 괜찮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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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생 깎아 놓기 완전 방어력으로 똑칠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만은 철철철 이런식의 변태스러운 세팅을 한다 자 그런데 근력타르는 어떻습니까 신타르는 그런 방어적인 막 변태적인 옵션이 없어요 생철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급상승 기여하고 인연으로 들어갔을 때도 투급상승 에 기여하고 그냥 생철이 좋다 자 큐자크 같은 애들 맹회가 좋습니다 아서 뭡니까 당연히 생철이겠죠 아서 뭐 지가 딜할 거야 찬드라 생철입니다 찬드라 뭐 풀카운터 팍 세지 만 그래도 탱커로서의 면모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투급 상승에 기여를 해야 한다 아, 메라스귤라 생철입니다 왜겠습니까 투급 상승에 기여를 해 네가 설것 같으면 투급에 한 자리 해라 인마 이저스가 이런 거고 에스테로스 생철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철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겠죠 이제 거의 뭐다 생철이죠 시그루드는 사실만 좀 딜을 좀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맹철을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시그루드도 생철해도 됩니다 뭐 옆에 극딜러가 딜 뽑고 지는 투급 상승에 기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리엘리 뭡니까 딜러죠. 저 같은 경우는 템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맹철 있고 생철도 있고 회회회도 있습니다. 옛날에 대리엘리 회회로딜좀 뽑았거든? 맹철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철도 괜찮습니다. 생철로 인연으로 쓸때 생철 괜찮고요. 회회회는 뭐... 옵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자, 드롤 생철 하시면 되겠고 핸드릭스는 생철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극딜러가 아니면 무조건 생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발렌티도 생철이 좋습니다. 다만 아까 짐년 발렌티는 심심심 작을 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단단한 변태 발렌티들 있죠. 체력 발렌티 이만 는놈입니까 자신의 인내율만큼 모든 적군의 관통률 감소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생철은 생철인데 중간에 이제 목걸이 부옵션을 인내율 맞춰놓은 거 보입니까? 인내율이 높으면 상대 관통률을 깎여가지고 딜이 뭔가 답답해지거든요. 그런 어떤 탱커 역할을 한다. 어쨌든 생철의 인내작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스팀 마음 되겠습니까? 어 벌써 다 말겠지. 데스비어스 마음의 생철. 제가 지금 캐릭터 요 정도까지만 뽑아본 거는 등급표에서 적어도 a t 어에는 들어가는 애들만 뽑았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안 해도 될것 같아요. 걔들은 각인도 해주지마 그냥 요 정도 캐릭터들만 세팅해줘도 괜찮고요 아까 요거 빠뜨렸어. 릴리아에는 생철이 좋지만. 관통 릴리아, 요즘 잘안 쓰긴 해서 뭐빠뜨려도 돼. 근데 어쨌든 관통 릴리아는 생철은 생철인데 부옵션을 관통작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릴리아 말이야. 관통 릴리아. 자신의 관통률 50%만큼 우리 아군들의 관통률 증가하기 때문에 관통 덱이 나왔던 거거든요. 요럴 때는 생철은 생철인데 요 자리, 요 자리 팔찌, 반지 자리에 관통률로 세팅을 해줬었다. 내가 방 부옵션 얘기가 순간 나와버려가지고 마지막 부옵션 정리 한번 해보, 해볼게요. 자, 부옵션을 이해하려면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윗라인, 중간라인, 아래라인. 자, 윗라인 요구 두 개, 중간라인 요구 두 개, 아래라인 요구 두 개야. 자, 윗라인에서는 뭘 챙겨야 돼요? 방금 같이 막 관통력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전부 다 윗라인은 공격력만 생각하세요, 그냥. 물론 예외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냥 보통 은 공격력. 윗라인은 공격력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생철이라도 다 공격력 맞춰놨잖아. 공격력, 그렇지? 이렇게 을 공격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중간 라인은 뭐 하면 됩니까? 방어력. 뭐 아까 중간 라인에 인내 작하는 뭐 그런 캐릭터, 그런 예외 빼고는 다 방어력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아래 라인은 뭐 생각하면 됩니까? 생명력. 오케이? 봐봐. 중간 라인은 방어력 맞췄지 다음 아래 라인은 이렇게 생명력을 맞춘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 진짜 예외적인 애들 뭐 여기서 흡혈을 맞춘다. 뭐어뭐아우야 됐어. 그런 애들도 잘 쓰이지도 않아 예외적인 애들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비 정리 싹 끝났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바이 <웃음> <고>! <웃음>